안녕하세요. 페이스란 성형외과 원장 이진수입니다. 윤곽수술 수면마취로 해도 안전할까요?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. 어, 우리 이제 마취 중에서 크게 전신마취, 수면마취가 있는데요. 일단 이두 가지가 차이점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한데요. 어, 전신마취는 의식을 다 없앤 다음에 어, 본인이 하는 자발호흡도 다 없애고 호흡을 인공호흡, 삽관이라고 해서 관을 꼽아서 관으로 연결된 인공호흡기에서 호흡을 컨트롤하는 마취가 전신 마취고 수면 마취는 어 그냥 이제 의식만 없애가지고 호흡 자체는 본인이 하는 자발 호흡을 살려서 본인이 호흡을 계속 유지한 채로 진행되는 마취가 수면 마취가 되겠습니다 어 우리 이제 윤곽 수술들은 입안으로 수술이 진행되고 입안에서 이제 피가 나기 때문에 이 피가 나는 부분을 어, 본인이 호흡을 하면은 이게 뭐 호흡기로 들어가서 갑자기 이제 뭐 여러 가지 호흡에 대한 문제가 생길 확률이 엄청 높아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전신 마취로 하는 게 훨씬 안전한 것으로 돼 있고 실제로 거의 모든 안면윤곽 수술들은 특히 입안으로 진행된 안면윤곽 수술들을 그래서 전신 마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이런 목뭐 간단하게 할때 수면 마취를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거나 실제로 할 수도 있긴 한데요. 안정성 측면에 있어가지고 입안에서 나는 피가 호흡기로 들어가는 게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원청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전신 마취가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